야, 이게 빨간색의 밑줄이 쳐놨는데 뭐를 찾아요? 업법이잖아. 업법. 어법 억법 문제를 뭐를 찾는다고? 와이거 와. 와. 응? 어법은 뭐를 찾는다고? 구조를 찾는다고? 구조. 구조. 해서. 해서. 아니야. 구조야. 문장구조. 문장구조는 아, 뭐? 연결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연결해요? 봐봐. 수시관은 묶는다. 수식어 어떤 게 있니? 자, 대표적인 게 전명구. 그다음에 자또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관계사전. 관계사전. 이거 실망안잖아 그다음에 뭐 그게 부사전. 관계사전은 형용사전인 거고요. 그다음에 명사전 이런 거어능한 네, 네. 명사전. 얘네들 공통점이 종속절 아니야? 자자안해봐봐 종속절이 종속절. 종속절은 어, 다 뭐야? 자, 지금 형용사절이고요는 에이절을 하는 거야. 부사절, 명사절까지 전부다.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주절에딸린절이라고 그랬잖아. 종속절은 뭐라고 했어? 주절에딸린절 우리는 어, 뭘 찾아야 되냐면 주절을 찾아야 돼 주절. 주절을 찾아야 뭐가 보인다? 주어동사가 보인다. 아, 아 그러면 부사 여기 비코주는 뭐니? 부사절이 그런 적속사잖아요 부산들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고 여기 주어 나와 있고 저이거묶으라 했잖아 요 묶어 묶어 묶어 그럼 뭐가 보여? 동사가 보여. 그다음에 이것도 수식가 묶어 부산 이런 것도 전복. 인티그레이티드 여기가 동사야. 이즈 인티그레이티드. 그럼 컵만 나왔잖아. 이거는 제대로야 그냥 끊어줘. 그리고 어떻게? 해? 날려버려. 이거 다 날린단 말이야. 날린다. 어떻게 날린다? 버린다 그냥 날린다 버린다. 알겠죠? 어, 이런 식으로 버린다. 아, 우주로 보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주절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주어. 그렇지만 또 뭐가 나왔니? LH 이끄는 관계대응사절. 범위는 어떻게 정해? 동사나 주고, 그 다음 동사까지. 얘들아. 여기 관계대응사절 두개 주어야. 아, 동사야, 이게. 자, 여기가 이제 주어. 이렇게 된다. 알겠지? 어. 이렇게, 이거 전명으로 묶이죠? 뭐 어디까지 가니? 여기까지 가야지. 됐네. 두 번째 동사, 없죠? 빨리 만들어야지. 두 번째 동사 찾아야지. 어, 이거 아니냐고? 이씨. 이런. 이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이잖아. LH부터. 어 응? 끝까지. 그치? 여기 뭘 꾸며줘? 이렇게 꾸며야 이렇게. 더 스페이스 풀잖아, 이게. 괜찮아요 이게 목적어. 뭐만 없니? 저쪽 더 페이스 주원 나와 있고, 이게 뭐나 있고, 목적어 나 있고. 그게 그래서, 이런 페이스가, 이런 페이스를 어떻게 한다? 반영한다는 얘기지. 오이오요 빨리 띄고, 여기다가, 모으셨는데 돼요. 자, 전체적인 시제가 현재잖아. 이게 그래? 저것 펌티 단수 아니야. 아, 슛, 슛야지 그지? 그래? 그리고, 컨셉은 뭐였다? 우리 컨셉도 많아 주조를 분석하면 뭐가 보여요? 컨셉 보입니다. 자, 묶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뭐가 보인다? 항상 컨셉이 있다. 어법의 컨셉 몇 가지 아는 데자 어떤 컨셉이었다? 이거 뭘 구별하는 문제야? 어째 동사와 준동사 문제였다. 동사와 준동사를 구별하는 명령어였어 네. 그죠? 이거 동사가 아니야. 해석으로 찾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한 마디도 해석한 게 없어. 어, 우리의 이, 이 소리도 안 했어. 구조로 파악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유기적으로 이걸 연습하면 너희들 뭘 보냐면 문장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그냥 문장 볼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괜찮아, 이게. 접속사. 아, 이거 접속사야. 이건 전시사를 보는 순간 엉망진창이 되지. 요걸 전시사로 보면 거의 오버가 나와 있어야 돼. 아, 그럼 잡았나요? 거의 최고 문제들이다 지금.